예, 저는 집회 시의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다수의 국민이 찾아와서 집단적으로 의사표명하는 것도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 시절인 2015년에 국회 근처에서 집회를 하다 체포,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국회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집회를 무조건 금지하는 집시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시청을 했고 그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2018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아, 그러나 허용되는 집회의 자유 범위 안에 폭력의 자유까지 포함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아, 그런데 16일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국회 경계 내에서 보여준 모습은 폭력 그 자체였습니다. 정의당 당직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에 침을 뱉고 우리 당 중진 의원들의 역사를 잡고 구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행위는 집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당연한 이야기 말고 황교안 대표의 모순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3월 7일 인사차 찾아온 민감용 경찰청장에게 강력한 법치를 세워달라고 주문하면서 미국의 경우 국회의원이라도 사소한 집시법 위반에도 현장에서 체포하기도 한다고 라 했던 바가 있습니다. 8개월 전 민주노총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과 충돌을 빚었을 때는 엄정한 법집행으로폭력시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게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의 승리라고 하면서 시위 참가자들 치하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국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진행된 패스트트랙 지정이나 4 플러스 1에서 예산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것이 모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법을 해석한 데참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은 있지만 검사, 법무부 장관, 총리에 대통령 권한대기까지 지내신 분이 이렇게까지 법에 대한 해석을 상황에 따라 180도 다르게 할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본인이 이전에 했던 말들을 되돌아보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과거 황교안 대표의 말을 기준으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법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따라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